The Imperium of Man approaches its darkest hour. Its defenders lie scattered, spread thin across the darkness. Constant assaults bombard us from all corners of the galaxy. Wars led by the insidious alien Xenos. Limping home from one such brutal confrontation, the Great Battle Barge Blood Crusader is waylaid by a panicked distress call from the Forgeworld planet of Gorgonum. A colossal Space Hulk has emerged from the heart of a warp storm and lies on a collision course with the Forgeworld. This monstrous conglomeration of wrecked starships adrift in the void for eons The Great Derelict is a mass of secrets and dangers. And in their vast echoing chambers lurk swarms of deadly creatures, the worst of which are the Gene-Stealers. Fanged, six-limbed, unrelenting and savage. They exist only to consume all life and to spread across the stars like a virus. A single squad of the Emperor's finest space marines is all that stands between this terrible threat and billions of human lives. The noble brothers of the Blood Angels go to meet their fate in the dark recesses of the Space Hulk.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게 인트로 영상이요. 자, 지금 블러드 엔젤라는 군단 챕터들이 지금 이 스펙 포즈월드에서 워프 스 워프 그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고 모인 사악한 에너지의 세계, 세계인 워프 세계라고 있는데 그 워프 세계로 빨려, 행성, 행성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 행, 빨려 들어가는 행성이 몇, 몇 세계나? 몇 천년 만에 다시 돌아왔고 그... 행성을... 행성에서 나온... 함성인데 그걸 바로 스페이스헐크라고 불러요. 여기에 진... 한때 인류가 갖고 있던 유물들이 여기 잠들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물 확보하는 그런... 근데 문제는 진스틸러라는 그 저그들의 후예들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백문이불여일거 그냥 시작합시다 여기에 터미네이터를 소환하라는 거 같아요 아 이건 정이고 방향도 설정할 수 있네요 옛날이랑 다르네요 엔터키로 턴을 마칩니다 이번 스페이스 워크 택틱스는 스페이스 워크 어센션과 다르게 FPS 그러니까 1인칭 모드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렇게 그래픽은 좋은데 긴장감을 연출할 수 있죠 액션 포인트 그렇습니다 액션 포인트 스페이스 워크의 전통적인 시스템 액션 포인트가 있는데, 이 액션 포인트는 스페이스턴크 때는 원래 6개였는데 이번 장에서는 5개로 바뀌었군요. 각 스페이스마린들의 액션 포인트. 예전엔는 6개 맞아요. 어센션 때. 근데 지금은... 4개인가 5개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문을 열려면은... 문을 열면 뭐아문 여는데도 아 코스트가 아, 들어왔나? 문 여는데도? 예전에문여는데 코스트 안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택티컬 비전이라고 새로 생겼네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택티컬 비전한게 없었거든. X키로 택티컬 비전을 가동시킨다. 이러니까 진짜 스페이스 말린 된거 같다. 탐이. 에 얘기해. 키로 가, 가나듬문 가나점은... 턴미널이라이라터미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 그리고 뭐? 스위칭 유닛으로? 그런게 있었나? 극기로 바꿀 수 있다는군요. 계속 움직여 볼게요. 빅포인트가 나가는건 어쩔 수가 없고. 어. 그리고 지금, 뷰어를 바꿨는데요? 3인칭으로. 이렇게. 택티컬 비전은 여전히 쓸수 있는데, 이렇게 쓸수 있대요. 지금, 뭐라는 거야? 영어는 잘 모르니까, 씨. 방향.. 아 방향에 AP 또 들어가? 에센션 때는 이거 짜증나서 에센션 때는 이거 삭제했는데 이거 번거로워서 없앴거든요 X.. XP는.. 방향 돌리는 거 본래 에센션 때는 포인트 짜증나니까 없애버렸는데 이제 텍스다또넣네 이거 이게.. 안 넣는 게 지금인데 왜 넣은 거야? 부어와 링크가 되었고 문지 사출인가 턴 마치고 아 게임 어렵게 만들었네 또. 오버워치. 오버워치 역시 스페이스 하크 하면은 주시라는 뜻으로 만약에 저기 몰려올 거 같다면은 오버워치. 이렇게 오버워치라는 게 오버워치를 하면은 액션 포인트가 날아가진 않는데 이게 뭐가좋냐 저기 다가오면은 저기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괜히 제 턴이 아니라서 공격 못할때 공격을 할수 있게 해줘요 확률제로 그러나 무기가 갑자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군대 갔다 왔지면 알다시피 갑자기 탄, 탄이 재밍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안셈입니다 그냥 얌전히 죽는거 외엔 답이 없어요 자 보여드리죠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선폭발트를 저절로 쓴, 총을 저절로 습니다 저게 가우스, 스토, 가우스, 가우스 소총의 후속작인 볼터라는 무기로 볼터의 후속 볼터 중에서 연사력을 개량시킨 스톰 볼터라는 거예요 무거.. 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스페스 이 마린 중에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암을 쓴 사람들이 대부분 저걸 입게 돼요. 아니 저걸 쓰게 돼요. 뭐냐 가볍거든? 자, 쏩니다. 뭐. 왜 저렇게 나오냐. 번거롭다, 번거로워. 턴을 맞추고. 시야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아, 아, 젠장. 저렇게 잼을 당하게 되면 볼트를 못 쏴요. 그래서 그냥 죽는거라고 보면 돼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주사위가 있죠 주사위를 이게 실제 보드게임에서는 이렇게 주사위로 불려서 만약에 뭐 자기가 죽는다든지 자기가 뭐 고장난다든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딱 주사위로 결정돼요 보드게임에서 그리고 스페셜 그 2013년 최초의 2013년판에서도 주사위 기능을 넣었어요 그리고 어센션 이후에는 두번 다시 볼수 없었는데 이번 택텍스에서는 주사위 기능을 넣었네요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이피 아까워 이럴때 커맨드 카드 기능을 쓰라는군요 아이키인가? 무슨 기야 저거? 제대로 키를 알려줘야지 엘키인가? 이거 아니고 이 무슨 카드지? 무슨 키지? 아... 스페이... 스페이스 키구나 카드를 선택해서 뭐 어떤 이득적인 효과를 발동할 수 있대요 지금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만 쓰죠 뭐다 똑같애. 카보는데 카드. 내 네, 카드를 포인트로 변환시키는 기능도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써보죠. <놀람> 뭐 조련이니까 성공하는 거 당연한 거고. 야포세카리즉 의무병은 사람, 동료들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 동료가 죽으면은 그 스페이스 말인데 전 전문 스페이스마린의의전전질인 진시드라는, 것들을... 진시드라는, 거를... 아, 진시드라는 것을, e a c h it in. G. C. D. 라는것 b o 이 h e machine spirit 추출 angry. G. C. D. 하 a m b o no money. 스 C. 들 Rambo, the churel. G. C. D. Rambo, the c h u r 중요한 거야. 이거. 공격 실제로 저거리 의료 기기 의료 도구기도 하지만 전투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저도 사실 이거첫 플레이어 그래서 자세히 몰라요. 영어도 모르고. 얘는 무슨 등장하자마자 벌써 가냐. 네, 이걸로 튜토리오편 종료. 근데 벌써 15분이나 먹었어. 무서워. 무서워라. 그럼 영상 잠시 끊을게요.